어비스 던전은 던전마다 매주 참가할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가로 돌기 위해서는 부캐육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점핑으로 바로 갈수 있는 이 어비스 던전은 네 번째인 낙원의 문입니다. 어, 그 이전 던전도 갈수 있으나 보상이 딱히 필요 없기 때문에 돌 필요는 없고요. 일정 아이템랩 구간을 넘어가게 되면은 클리어로 받는 이 골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레아의 문부터는 이제 클리어 골드로 받는데 이템랩이 넘어가게 되면은 골드를 못 받는 거죠. 낙원의 문중 고요한 카르코사와 아르카디아의 성역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해만의 바다는 너무 쉽고 패턴이란 게 없기 때문에 어,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의 정보로 원하는 보스만 보실 수 있으니 하단에 타임라인 꼭 봐주세요 <웃음> 낙원의 문의 두번째 고요한 카르코사입니다 어, 여기서는 배틀 아이템 회오리 수루탄을 챙겨주세요 각자 점핑함에서 받은 배틀 아이템 상자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상자에서 받을 때는 전부 다 말고 한 개씩 받으시면 됩니다 어비스부터는 8인 파티이기 때문에 1파티 2파티로 나뉘게 됩니다 게임 들어가시면 은 내가 1번 파티인지, 2번 파티인지부터 확인하는 습관을 기릅시다. 잡몹 처리 구간이 끝나고 만나는 첫 보스 칼리반입니다. 칼리반의 장판 공격에 맞게 되면 은 공기가 줄어들게 되므로 수시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칼리반의 선택하라 피자 패턴인데 빨강과 파랑 장판이 나옵니다. 이중 칼리반이 총을 들고 있는지, 닷을 들고 있는지 확인하여 총을 들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닷을 들 경우에는 파랑색으로 피하시면 됩니다. 다음 패턴은 즉사 패턴입니다. 칼리반이 사술사를 소환하는 패턴인데 사술사는 양쪽으로 소환되며 이 패턴시에 칼리반은 무적 상태이기 때문에 빠르게 사술사를 처치해야 됩니다 파티의 1번이 왼쪽과 위쪽을 2번이 오른쪽과 밑에 쪽을 맞습니다 또 사술사의 보호막은 무력화 스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무력화 스킬을 사용해주세요 유장선 낙하 패턴은 무력화를 저지하는 거라서 뭐 해당 패턴 시작하고 이 노란 게이지가 보일 때 빠르게 페우리스트를 던지시고 무력화 스킬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혼자서는 안 되고 파티원들이 다 같이 협동해야 됩니다 들량이 되는 파티면 이 즉사 패턴 동작 때 바로 죽을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사숙사를 빨리 처치하지 못해서 즉사 패턴에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두번째 보스 초람자입니다 어, 얘는 특별한 패턴이 없어서 전멸위기는 없고요 어, 그냥 잡으면 됩니다 멱살 패턴이 있긴 한데 어, 직사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꼭 무력화시키려고 수탄까지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 보스인 드라이컨입니다 여기는 팔개진 패턴을 모르면 직사가 나오는데요 보스전 들어가기 전에 자리를 정해야 됩니다 여덟 방향에 시계 방향으로 서주시면 되고 자기 자리 기준으로 이 들어오는 공을 먹고 난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 보스가 대각선으로 있다 보면 헷갈릴 수 있는데 이때는 대충 빈 곳에 가서 색깔 공이 보스한테 가지 않도록 먹어주시면 됩니다 같은 색으로 계속 먹으면 안되며 노랑색에서 파랑색 또는 파랑색에서 노랑색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시면서 드셔야 됩니다 다음은 낙원의 문의 마지막 아르카디아의 성역입니다 어, 이것도 회오리 수루탄이 필로 하며 첫번째 보스, 소호자는 생각보다 특별한 패턴이 없기 때문에 어, 그냥 딜증으로 가능하구요 두번째 보스인 물골렘의 경우는 박수 패턴때 어, 자기한테 생기는 이 빨간장판만 피해주시면 됩니다 이 빨간장판 자체는 자기한테 딜은 없지만 주변 파티원한테는 딜이 들어가며 그냥 서로 떨어져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자기 머리 위에 빨간 원이 떠 있다면은 이 맵에 보이시는 기둥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르카디아의 마지막 보스, 준비한 헤어리포터는 여기서 사용합니다. 보스의 피가 28줄, 14줄 때 회복 패턴에 들어가며 이때 무력화 저지와 구슬 저지로 막아야 됩니다. 어, 점핑 후에 도전하는 거라서 이 보스 공격 자체는 아프지 않지만 이피해복 저지를 못하게 되면 무한히 싸우게 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또 주의할 패턴이 있는데 창으로 원을 그리면 파티원 전원한테 랜덤으로 얼음 장판이 부여됩니다 이때 자신이 얼음 장판 대상자라면 아군한테 떨어져서 멀리 가주세요 시간이 지나면 은 장판이 터지면서 빈결에 걸리게 됩니다 Nope. Nope. Uh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매주 도전할 수 있는 어비스 던전 중에서 가장 쉬운 낙원의 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올해의 운물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어, 참 그리고 매주 수요일이 입장 및 에포나을에 초기화되는 날이니까 꼭 수요일 전에 다 완료해주시길 바랍니다.